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시간이 무척 빠르죠. 샤오미 서틴 개봉기를 업로드한 지 엊그제 같은 데 어느덧 2주가 훌쩍 지나버렸고요.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서는 여러 리뷰를 진행했지만 유튜브는 다 묶어서 한방에 가려고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샤오미 서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가지셨던 궁금증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오미의 새로운 플래그십인 샤오미 서틴 그렇지만 샤오미, 해외 브랜드 제품인 만큼 성능이고 뭐고 간에 전화나 데이터 사용에 문제가 없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피처폰 시절도 아니고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이 보급된 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우습지만 아이폰을 제외한 해외 스마트폰들은 모두 겪는 고통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샤오미의 신제품 샤오미 13은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될 기기는 아닐 텐데요. 다행히도 이용하는 통신사에 OMD 등록만 마치면 전화 통화에 필요한 VLTE와 o 5G 데이터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바에 HD 마크, 그리고 5G 잡혀 있는 게 보이시죠? MIUI 14 차이나 버전이라서 글로벌 론과는 VLTE o 표의가 조금 다른데요. 이게 바로 VLTE가 o 가능하다는 거고요. 5G 데이터 역시도 다른 플래그십과 전혀 차이가 없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전화나 문자 사용이 무척이나 많은 일인데요 개봉기를 업로드하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실사용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2주 정도 실사용을 했던 거고요 MIUI 1 4의 버그들이 조금 거슬렸을 뿐 통신 쪽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샤오미에 관심이 없더라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분들이라면 스냅드래곤 8Zen2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무척이나 많으시죠 특히나. 최근 스냅드래곤 트리 AAA과 HN1이 발열논란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플래그십 AP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실 겁니다. 샤오미 서3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HN2. 샤오미가 AP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허접한 브랜드는 아니죠. 긱벤치 테스트로는 싱글코어는 1430점 정도, 멀티코어는 5140점 정도로 바로 직전에 출시되었던 스냅드래곤 A Gen1에 비해서 멀티코어 성능 향상이 돋보이고요. 3D 마크 벤치 스코어로는 3747점으로 2800점을 기록한 이전 AP에 비해 30% 이상 성능이 향상되어서 게임을 즐겨 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일 듯 합니다. 새로운 블랙쉽 AP인 만큼 이런 강력한 성능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스냅드래곤 HN2는 성능보다는 안정성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3D 마크 벤치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인데요. 20회 루프 테스트의 안정성이 무려 91% 이 결과만 해도 무척 놀랍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스냅드래곤 트 AAA 플러스 모토로라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벤치 한번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벤치 실행 중 모바일 네트워크가 죽어버렸었고요. 스냅드래곤의 대항마라고 관심을 받았던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0은 발열을 견디지 못하고 앱을 강중하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 비하면 스냅드래곤 H&2는 외계인이 만든 AP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완충시켜서 방지될 때까지 제발 스로틀링좀 걸려보라고 연속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스로틀링이 걸리는 건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100% 완충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7회 정도 가능했고요. 그 마지막 7회차 결과 안정성은 조금 떨어졌지만 가장 성능이 떨어졌을 때의 스코어가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제논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안투투 벤치마크 역시 스마트폰에 상당한 부활을 주는 벤치앱이죠. 바로 직전에 출시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1이 안투토 연속 테스트에서 스로틀링으로 만점 단위에서 점수가 조금씩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스냅드래곤 HN2는 보시다시피 앞자리 변화가 거의 없죠.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면서 천점 단위에서 조금씩 점수가 내려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CPU에서는 약간의 향상. 그렇지만 GPU와 스로틀링 안정성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성능이 향상된 것이 스냅드래곤 HN2. 2016년 이후 만나봤던 여러 스냅드래곤 플래그십 AP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가진 AP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안정적인 성능은 본체 면적의 약 42% 정도를 차지한다는 베이퍼 챔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샤오미 외에 다른 중국 브랜드에서도 일찌감치 스냅드래곤 HN2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다들 비슷한 면적의 베이퍼 챔버를 채용하고 성능 면에서도 다들 비슷비슷한 것이 이번 스냅드래곤 HN2의 성능과 안정성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달라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모바일 게임 테스트는 하시던 분들이 해야죠 저 모바일 게임은 거의 즐기지 않아서 그저 부드럽구나 느낄 뿐 다른 말씀은 드리기 힘들어요 거기에 6.36인치 디스플레이는 게임을 하기에는 좀 작습니다 요즘은 태블릿으로만 게임을 하다 보니까 폰으로는 게임 테스트 자체가 안되네요 역시 게임은 대화면이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은 샤오미 13처럼 조금 작은 크기로 실사용 편한 강력한 제품만 사용할 생각이고요 바로 직전에 사용하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스냅드래곤 865를 탑재한 샤오미 미10 프로 아직도 충분히 쓸만한 성능이지만 샤오미 13이 앱 설치나 실행 등 모든 작업에서 2배 이상 속도가 더 빠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v l t 로 전화 문제 없고 스냅드래곤 HN2 덕분에 성능은 대만족이고 여기서 하나 더 기대해보는 것이 바로 카메라. 우리나라 사용자들에게 샤오미 폰카는 QR코드 리더 정도라는 그런 평가를 받던 때도 있었죠. 아무래도 홍미노트 같은 중저가형들이 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2018년 미8과 그 이후 플래그십들은 카메라에서도 타사 플래그십들에 비해서 그리 부족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플래그십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중국기들만 보더라도 샤오미가 카메라에 꽤 공을 들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작년 샤오미 12S에 이어 샤오미 13 역시도 라이카 콜라보로 카메라 범프에 라이카 로우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여러 촬영 모드 중에서 5천만 화소 촬영을 제외한 모든 촬영 모드에서 라이카 모드 동영상처럼 생생한 촬영이 가능하다는 비브란트 모드 그리고 라이카 클래식 모드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어센팅 모드로 촬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 아주 다양한 촬영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기능과 화각만을 사용하더라도 무척 괜찮은 사진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포인원 픽셀 비닝이 적용된 1200만 화소의 광각, 그리고 1000만 화소의 3.5배망원과 1200만 화소의 0.6배 초광각의 3가지 렌즈가 탑재되어서 가 상황에 맞는 촬영이 가능하고요. 죄다 5천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 샤오미 13 프로에 비해 하드웨어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차피 스마트폰 카메라는 하드웨어보다는 이미지 프로세싱이니까요. 화소가 부족하더라도 사진 품질만큼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년 초 출시된 K50 프로로 촬영된 사진인데요. 샤오미 AI가 적용이 되었지만 하늘 정도만 파랗게 강조가 되었을 뿐 중앙 피사체는 그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조금 밋밋한 사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화려한 색감을 가진 사진과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인데요 이것이 라이카와 협업하기 전 샤오미 스마트폰 카메라의 일반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샤오미 13은 어센팅 모드만 하더라도 피사체의 색감이 조금 더 도드라지고 비브란트 모드에서 확실히 강조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사진은 어디에서 어떤 장면을 찍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저품질 사진은 전혀 없었는데요 망원이나 초광각의 경우에도 화소는 중저가형과 비슷하지만 품질에서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플래그십이라는 걸잘 보여줍니다. 주간사진보다 더 놀라웠던 건 야간사진. 이제는 홍미노트에도 OIS가 탑재되었다니까 샤오미 13의 OIS가 그리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조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중저가형의 OIS를 탑재해봤자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차이를 볼건뻔하고요 약간의 고스트 플레이어가 보인다는 점은 아쉬워요. 자 그렇지만 야간 사진도 무척 깔끔하게 촬영이 된다는 건 바로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아, 그런데 여기에 야간 모드를 추가하면 야간의 조명들이 더욱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OIS와 야간 모드, 라이카의 콜라보라서 가능한 사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미텐 프로도 카메라에서는 언제나 만족하는 기기였지만 샤오미 서튼을 사용하고 보니까 무척이나 못나 보입니다. 가뜩이나 작은 외상폰 점유율 거기다가 가성비 제품들이 주류인 시장에서 샤오미 서튼이라는 샤오미의 플래그십은 쓰는 사람들만 쓰는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그렇지만 이 샤오미 플래그십 사용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성비와는 전혀 동떨어진 AS 등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가성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비싸다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 제품이지만 분명히 나름의 매력을 가진 제품이고요 지금까지 여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거쳐왔지만 2주 정도 사용했을 때의 체감 만족도는 역대 최고 아 좋은 제품인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똑같은 제품이 질린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유튜브 그리고 영상이라는 특성상 내용을 대폭 줄였는데요. 블로그 포스팅은 조금 더상세합니다 조금 더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설연휴가 시작되죠.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새해에는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샤오미 서틴 리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